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막방 하트를 이렇게 작은 소나트로, 헝가락하트로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큰 하트인 소나트로. 손하트로... 와, 내 파트가 뭐지? 나도 나와 기쁘 잘했어, 눈 잡아. 안녕. 가둘 테니까. <웃음> 짠! 너무 <목소리도> 마음지